으로 어, 열연을 펼칠 예정입니다. 요즘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배우죠. 네, 장세진 캐릭터를 보일 수 있는 멋진 캐릭터, 당당한 눈빛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먼저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. 어, 네, 집어 삼킬 듯한 눈빛입니다. 자,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요.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죠. 네, 어그 수줍은 표정도 너무 매력적이에요. 네. 네, 요즘 자 오른쪽 한번 봐주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차지영 배우님. 요즘 뭐더 글로리에서 아주 그 화제 연기를 펼쳐서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죠. 자, 이어서 자, 자 우리 각자의 캐릭터를 설명할 수 있는 포즈 될까요? 네, 각자 캐릭터를 포... 한번 잠깐 네, 2초 고민하시고 자, 왼쪽부터 한번 보고 포즈 발사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왼쪽? 네. 하나, 둘, 셋. 아. 어. <웃음> 아우, 좋습니다. 자, 가운데 한번 볼까요? 네. 자, 오른쪽도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, 네 분의 케미, 정말 기대해 보겠습니다. 자, 우리. 네, 왼쪽 다시 한 번만 봐주십시오. 다시 있는 포즈 가운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, 서로. 내가 최고다 할수 있는 포즈요. 네, <웃음> 화이팅. 네. 자, 어, 이네 분이요. 아무래도 그게 주인공들이니까 자, 네 분이 한번 각오를 다줄수 있는 화이팅 한번 가보겠습니다, 화이팅. 자, 하나, 둘, 셋, 화이팅. 네. 자 가운데 보고도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셋화이팅